안녕하세요. 오늘, 파, 오랜만에 파김치 좀 한번 담아서 먹어보려고. 파한단 이거 샀어요. 파 이게 한 단이에요. 이 파는, 김치 담는 파는 이게 짤막짤막한 게 좋아요. 이파리가. 이파리 긴 거는 맛이 덜해. 그래서 가을에 이게 파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. 가지를 하니 캐가 해서 적국으로 절궈줘야 돼숨 이제 숨 주고만 한 150ml 해갖고 절궜어요 이한 30분 되니까 이렇게 숨이 죽네요 국물을 똑 짜고 마늘 좀 넣어주고 생강도 좀 넣어주고 깨도 넣어주고 찹쌀풀도 조금 넣어주고 너무 많이 넣으면 저기니까 많이 넣으면 저기야? <웃음> 너무 많이 아니 많이 넣으면 여기 아니고 저기야? 네 저거야 <웃음> 파가 조그마하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설탕 좀 넣어주고 많이 넣으면 거시기야 거시기 거시기는 귀신도 모르지 고춧가루는 적당히 어. 아까 젓국이 150ml 들어갔는데 젓국은다 어, 간이 틀려요 짠 것도 있고 좀덜짠 것도 있고 우리 거는 좀안짠 편인데 하나 먹어볼까? 익어야지 안 맵지 매워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적고을 조금만 더 넣어야되겠어 이렇게 묶어야 돼 다섯 여섯, 다섯 여섯 개 정도 이건 여섯 개 일곱 개네 묶어서 큰 거는 다섯 개 적은 거는 더 많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묶으면은 꺼내 먹을 때 편해요 이거 하나 딱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 이 파김치는 젖국만 맛있어 맛해가지고 간만 맞으면 맛있어 첫째는 젖국이 맛있어야 돼 김치는 묶었죠? 이렇게 묶었지딱 돌려서 끝을 이렇게 빼면 돼 파를 이게 절글 때 액젓으로 절거야지 소금으로 절기면 질기고 미끄럽고 그래 이거 파 따듬을 때요 요 이파리 끝부분을 다이게 따듬어 줘야 돼 그래야지 익을 때 공기가 안차안 안 따듬으면 공기가 이 하나 차 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딱일이 하나네 아뜰주걱으로, 고춧가루 싹 아까우니까, 싹싹 훑어야 돼, 달아를. 이렇게 하자면 국물이 여기서 나오거든. 이렇게 파김치를 담았어요. 이제 익으면 맛있어요. 우리 젓갈이 맛있어서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뚜껑. <웃음> 이따 덮어? <웃음> 예, 가을 파김치가요, 맛있어요. 익으면. 끝 파김치 완성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